세상이 아름답죠? 막 하늘빛도 핑크색이고 지금 영상 보내도 까똑까똑 내려오고 저 웃는 거막 행복해가지고 웃는 거막그 행복 이어가시라고 제가 오늘 기가 막힌 강좌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셔서 꼭 연습하셔가지고 사랑하는 연인 혹은 썸타는 상대방에게 한번 들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리쌤 또 빼빼로데이니까 그거 같이 해보면 또 좋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맛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가사가 너무 좋아 사랑 서로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잊지 않 아동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너와 나 우리 우이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가사가 이래요 그래서 G코를 잡으시고요 6번줄 약간 루트인데 음이 요거로 시작해요 그래서 코 잡으시고 예음도같이해주시면 돼요 아 이렇게 가볼게요 셋 우리 서로 연예 야 기사나 칩시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준입니다. 메르와바살라말 오늘도기타 강좌 영상인데 오늘 강좌 드리고 그 방금 들으셨겠지만 백지영님의 잊지 말아요 강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앞에만 알려드릴 거고요 남자 여자 남녀 노소 상관없이 다칠수 있게 제가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은 깨포가 필요하신데요. 일단 제가 방금 한 깨포 없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은요 아니 왼손 처음에 G 코드 잡으시고요 이제 코드 옆에 제가 써놨어요. 오른손 쳐야 되는 거 써놨는데 보면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첫 가사. 우리 서로 한테우 음이 거예요 이걸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하는 거예요. 리 서로는 6,4,2,3 요런 느낌. 그 다음에 코드가 어떻게 바뀌어요 요렇게 바뀐 거예요. 디슬래시 F샵입니다. 그쵸. 다음 코드 여기서 네, 두 개가 2만여 되는 거예요. 요런 느낌. 그쵸. 그러면은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프레 잡은 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포인트라고포인트 그래가지고 사랑했는데 이마요 다음 코드는 요거 그래가지고 이거는 G 슬래시 T인데요 4번줄부터치는거예요 아까 6,4,3이 이렇게 쳤지만 여기만 4,3,2 치시면 됩니다 다음 코드는 또이렇게 잡으실건데요 이번에는 약간의 포인트를 주는거지 약간 어떤거 이런거 이런 느낌 아, 이번줄 아니면 3번줄입니다 그래서 5,4,3 5,4,3 치는건데 4칠때 이런 거 넣어주는 거예요. 좀 배음치 내자, 이거지. 그래서 5, 4, 3. 그래서 는해머링 해주시고, 다음 코드, 요렇게 잡아주시고, 5, 4, 2, 3. 그죠? 다음에는 우리 A, L9, 이름 지지기 어렵지만, 손이 이쁜 5, 4, 2, 3. 그죠? 그리고 아까 마지막, 아까 쳤던 아, D 슬래시 G. G 슬래시 G. 이렇게 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우리 서로. 했는데, 이마이너 다 되고 사3이그 다음에 여기 2개에서 C 잡아주시고 543번줄 그쵸? 우리 이제 그 다음에 헤어지네요 432 여기까지 는 겁니다 이제 다음 부분인데요. 비슷해요. 같은 하늘, 같은 하늘, 가사 만나 생각하니까 그 부분 가사가 한데 모르겠다. 아무튼, 좀알아들으세요 같은 하늘, 6423. 똑같죠? 자, 근데 여기서 어려운 코드 나옵니다. 바로 요건데요. 요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그쵸? 이거는 코드, 이거 뭐야? F 슬래시 그죠? 잡으셔도 되고, 난 이렇게 못 잡는다 말이에요. 타시는 분들은 요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편하신 걸로 전 요렇게 잡을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6423이 아니라 6423 동시에. 가로 쳐놨죠? 가로 친 거는 같이 치라고 눈치 쳤을 겁니다. 그래서 다 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치시거나. 가, 그래서 같은 하늘, 다른 곳에. 그 다음에 그도 뭐야? 그건 뭐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그 다음, 잠시만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아, 아까씨 나온 거죠? 둥둥 이것도 알고요 같은 곳에 이 있어. 도할때 이제 요 코드 잡아주시는 겁니다 너무 어려우실 수 있어요 1번 손가락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얘를 여기 2번 줄까지 잡지 말고 그냥 4번 줄까지만 잡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분들은 5 4 3 치시면 되고요 난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C 마6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동시에 5 4 3 이어서 보면은 드나는 그 다른 곳에 다음에 B 슬래시 G 잡아주시고 우리 서로 그죠 다음에 A콜 잡아주시고 5사이사 E, 지지 슬래시 D 알아요 마지막 G코드 끝. 나는 여자란 말이에요 나는 너무 낮아요 하시는 분들은요 깨프로 꽂아요 한 세번째 꽂으시면은 두번째 꽂으시는게 이제 백정님킨인데요 나는 세번째 꽂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요 G 잡으세요 이솔 똑같이 되는거였요다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이렇게. 그쵸. 또라해가지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이렇게. 우리 잘 헤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 아, C-6 코드 이거가 너무 어려워서 못 잡으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약간 감정을 컨트롤하는 척을 해주시면 은 요거 못 잡아도 넘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개꿀치까지 전해드립니다 강대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하시다가 안되시는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러셔서